안녕하세요 빨간고래입니다. 일러스트레이터인 저는 그림 위에 여러가지 일을 하는데요. 그중 하나가 책쓰기입니다. 지난 1월 18일에 제 책이 출간을 했어요. 맛있는 디자인 포토샵 일러스트레이터 CC 2021입니다. 왕초보님들을 위한 포토샵과 일러스트레이터의 입문서입니다. 이 책은 포토, 일러 반반 들어가 있는데요. 저는 일러스트레이터 파트의 저자입니다. 오늘은 출판 계약을 할때 기본적으로 알아둬야 할 점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요. 책을 쓰는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계약은 쌍방 합의하에 계약하기 나름인데요. 본 영상에서는 저와 제 주변 작가분들이 했던 계약 내용들 중에서 보통 했던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알려드린 것 외에 예외적인 경우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시작할게요. 인쇄는 저자가 받는 돈을 말해요. 인쇄를 얼마 받아야 된다고 법으로 정해져 있진 않지만 보통 책값의 10% 정도를 받습니다. 저자가 여러 명일 경우 이 10% 안에서 1분의 1로 나눕니다. 대부분 8에서 10% 사이를 받아요. 그 이상 받는 경우는 저자가 세일즈 파워가 있는 몇몇의 특수한 경우입니다. 이 책은 저자가 두명이에요 그럼 1분의 1로 나눠봤겠죠? 이쯤에서 아마 이런 생각이 드실지도 몰라요. 아 근데 저자는... 되게 조금 받는다 그냥 그럴 거면 그냥 저자가 책을 만들어서 팔면 안돼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요 어 제가 다음에 하는 이야기를 듣고 나시면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선인세 할게요 저는 선인세 계약을 하고 있고요 선인세를 추천드립니다 그 선인세가 뭐냐면요 책이 팔리기도 전에 인세를 미리 받는다는 말입니다 출판사는 저자에게 원고를 받아서 책을 만들죠. 예를 들어서 책을 3천부 만들었다고 쳐요. 그리고 이 3천부에 대한 인세를 300만원이라고 가정할게요. 계산하기 편하게요. 출판사는 책이 나오면 책이 다 팔리지도 않았는데 300만원을 일단 저자에게 한 번에 입금을 합니다. 그리고 책을 서점에 입고시키고 출판사는 서점에서 팔리는 만큼 받아요. 그런데 3천부 다안 팔리면 어떻게 하죠? 그 리스크는 출판사에서 안고 갑니다. 저자 인쇄 조금 받는 것 같은데 출판사에서도 하는 일이 있군요. 그럼요 하는 일이 많습니다. 출판사 직원 인건비, 제작비, 마케팅비, 창고비, 운송비, 기타 등등 뭐 서점에서 판매를 하다가 파본이 생기거나 로스가 나도 출판사가 다 떠안아야 돼요. 책을 만든다는 것은 출판사 입장에서는 투자입니다. 그러니까 출판사에서 투자한 거에 비해 판매가 많이 잘 되면 출판사는 정말 땡 잡은 것이고요. 그 반대로 손익분기점이 매우 높은 책도 있어요. 뭐 베스트셀러 저자에게 원고 받아서 직원들이 다 같이 달려들어가지고 광고 이벤트에 돈쏟아붓고할거다 했는데 책이 안 팔린다. 그럼 참안된 경우죠. 출판사와 계약서를 쓰면 보통 당월이나 이월에 저자 통장으로 계약금을 입금해줍니다. 저는 주로 100만원을 받았고요. 더 받은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이 계약금은 아까 말씀드린 선인세에서 100만원을 떼서 책을 쓰기 전에 미리 주는 거예요. 어차피 받을 돈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받아야 할 선인세가 500만원이면 여기서 100만원을 떼서 책을 쓰기 전에 미리 주고 책이 나오면 400만원을 선인세로 받는 것이지요. 출판권 설정 기간은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보통 5년으로 합니다. 제가 출판사의 원고를 드리면 출판사는 이 원고로 5년 동안 책을 만들어 팔 수가 있어요. 5년이 지나면 연장을 하거나 해제를 해야 하는데요. 해제했으면 저자는 본인 원고로 다른 출판사에 가서 또 책을 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방금 책이 아닌 원고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저자는 출판사에 본인이 보낸 원고에만 권한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만약에 글만 써서 출판사에 보냈고 출판사에서 사진작가 섭외해서 책에 사진을 넣어서 책이 나왔다. 그럼 사진과 편집 디자인 같은 거에 대한 권한은 저에게 없는 것입니다. 계약서를 보면 저자는 몇월 며칠까지 출판사에게 원고를 전달해야 한다는 말이 있어요. 그리고 출판사는 저자에게 원고를 받고 몇 개월 안으로 출판을 해야 한다는 말이 있어요. 그몇 개월은 보통 9개월로 잡습니다. 원고를 줬는데 출판사 사정으로 책을 안 내주고 버티고 있는데 9개월이 넘었다. 그럼 그 원고로 다른 출판사에 가서 책을 낼 수가 있습니다. 책을 살짝 들춰보시면 앞이나 뒤에 1세, 2세 이런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인쇄소에 인쇄가 처음 들어가면 1쇄라고 해요. 보통 1쇄에 3천부 정도 제작을 합니다. 그리고 다 팔릴 때쯤 2쇄에 들어가고 2쇄가다 팔리면 3쇄에 들어가고 그래서 이 숫자가 높으면 많이 팔렸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몇 부를 판매했는지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인쇄 한번 할때 천부 찍을 수도 있고 2천부 찍을 수도 있습니다. 이책 같은 경우는 1세에 3천부 찍었고요 2세부터는 5천부씩 찍었습니다 판매 수량은 이렇게 판매되는 거 봐가면서 조절해 나갑니다 알아둬야 할 점은 여기까지고요 제가 책을 쓰는 과정에 대해서 보여드릴게요 보통은 SNS를 통해서 출간 문의가 들어오는데요 이책 같은 경우는 제가 출판사에 책을 쓰고 싶다고 직접 문의를 해서 출간을 했습니다 한빛미디어 출판사에서 했습니다 출판사에 출간 문의를 할때 거절당하면 어떡하지 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긴 했는데요 이왕 하는 거 제대로 된 출판사에 가서 좋은 조건으로 책을 쓰고 싶은 의지가 더 컸습니다 책도 결과가 좋아서 베스트셀러가 된 책이에요. 2014년도에 일러스트레이터 c c 를 썼고요. 그 이후 매년 개정판이 새롭게 나오고 있어요. 지금은 2020년 버전까지 나왔고요. 21년 버전은 3월에 출시될 예정입니다. 지금 한창 준비 중이에요. 그리고 이 책에서 일러스트레이터의 필수 기능만 쏙 뽑고 포토샵 책에서도 필수 기능만 쏙 뽑아서 합친 책이 이 책입니다. 이 합친 책은 21년도 버전이 이미 나왔습니다. 1월 18일에 출시를 해서 지금 서점에서 판매되고 있어요. 그래서 포토샵과 일러스트레이터의 필수 기능만 빠르게 익히고 싶으시면 이 책을 보시면 되고요. 나는 일러스트레이터를 좀더 제대로 알고 싶어 그러면 이 책을 보시면 됩니다. 개정판 작업한 거 보여드릴게요. 매년 어도비에서 신버전 발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뀐 점들을 가지고 책을 수정해서 개정판을 출시를 합니다. 지금 다글다글 붙여놓은 것들은 다 수정사항입니다. 많죠? 사실은 더 많아요. 인터페이스가 조금 아주 조금 바뀌었기 때문에 화면 캡처와 텍스트 수정은 기본적으로 들어가고요. 당연히 신기능도 녹여서 넣고요. 트렌드에 맞춰서 예제도 좀몇개 바꿨습니다. 원고를 다 쓰면 출판사에 보내고 탈고를 합니다. 그럼 저자가 해야 할 일은 거의 다 끝났어요. 출판사에서는 저에게 원고를 받아서 회의를 하고 여러 번 테스트를 합니다. 한두 분이 테스트를 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 명이서 테스트를 하면서 검수 과정을 거칩니다. 참고로 이책 같은 경우는 제작에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세요. 투자가 많이 된 책입니다. 모든 출판사에서 이렇게 하지는 않는데요. 제가 계약한 이 출판사에서는 이렇게 일을 합니다. 어, 제가 그래서 이런 거 알고 제가 제 발로 찾아가서 계약을 한 거예요. 아무튼 검수 과정을 거치고 편집을 거쳐서 디자인까지 다 적용을 하고 교정본을 퀵으로 저에게 보내줍니다. 책을 만들 때이 교정본 받을 때가 제일 기분이 좋아요. 아내 원고가 드디어 책이 되었구나 하고 딱 3분 정도 기분이 좋고요. 그 다음부터는 또 빡세게 일을 합니다. 교정을 봅니다. 여러 번 봅니다. 컬러도 봐야 되기 때문에 PDF로도 봅니다. 그리고 이 교정본을 보면서 수정사항을 체크하고 출판사에 퀵으로 또 보냅니다. 그러면 출판사에서는 수차례 또 교정작업에 들어갑니다. 교정이 끝날 때쯤 표지가 결정이 되고요. 어, 인쇄소에 인쇄가 들어가고 드디어 책이 나옵니다. 그리고 어, 책이 나왔으면 나왔다고 이제 알려야죠. 그래서 여러가지 홍보를 합니다. 이책 살짝 내부 보여드릴게요. 포토샵과 일러스트레이터를 처음 켜보시는 분들을 위한 입문서이고요. 쉽고 빠르게 익히기 위해서 필수 기능만 모아두었어요. 요즘은 글을 잘안 보세요. 그래서 텍스트를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줄였고요. 대신 단계를 여러 단계로 보여드립니다. 그렇다고 텍스트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에요. 설명이 들어가는 부분은 확실하고 제대로 들어갑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면서 어나저책 있는데 근데 2020년 버전이야 20년 버전 책인데 21년도 프로그램을 써도 될까?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러스트레이터 21년 신기능 영상을 따로 만들었어요 상단에 이를 눌러주세요 포토샵은 제가 포토샵 저자가 아니라서 선을 넘는 것 같아서 일러스트레이터의 신기능만 영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오늘 영상은 제가 출판 계약의 기본 사항에 대해서 다뤘기 때문에 책을 처음 계약하시려는 분들이 보실 것 같아요. 그런데 계약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때 마음 한구석이 사실은 무거웠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출판 시장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요즘 뿐만 아니라 과거에도 좋지는 않았어요. 어, 제가 9, 8학번이거든요. 제가 학교 다닐 때부터 아주 기따갑게 들었습니다. 시장이 점점 축소될 것이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었던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성장하고 있는 출판사와 저자들이 있습니다. 물론 소수예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꼭그 소수에 포함되셨으면 좋겠어요. 좋은 일 가득하세요. 감사합니다.